여길 봐 눈을 맞춰봐 날 위해 숨겨놨었던 길을 잃었었던 기억을 더듬어 널 찾아낼 거야 아무렇지 않은 척해도 하나 둘 스며들어 이리저리 피하려 해도 따라오는 모든 시선 흐르는 시간에 떠나보내면 돼 I'm just playing this song. 밝혔었던 시간을 되돌려 널 비춰줄 거야 눈을 감고 난 너를 느껴 천천히 스며들어 일권리는 시선 그대로 감싸운 모든 향기 새로운 세상에 너를 초대할게 너를 기다릴게 그대로 I'm so playing this song 좀 연보는 영원히 go a y 언제나 생일이고 싶어 fancy. 이게 다 맞는 건지 모르겠어. All day. 매일이 고민이 내 상태엔 점수. 숨면 위로 올라 그림자 아래 노래하던 까만 밤 안개 속에 흩날리